로우 파우치를 한장이고요.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한소나 씨와 함께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. 네. 오늘은 비즈니스 파트너고요. 네. 절대 못 안배이라고. <웃음> <웃음>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음. 예쁘게 찍고 오도록 할게요. 화이팅. 어, 뭔가 어색할 것 같다. 왜냐면 일자리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어서 좀 되게 지금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헤어 메이크업 봤는데 근데 뭐 점차 이런 어색함이 풀리면서 재밌게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 들어오겠습니다. <웃음> 진해 <웃음> 내가 무증지에서 미안해. 너무 쉽게 쪼져나오고 있어 좀 움직여요 춤이 다르긴 하네 아 어, 정말 춤안 추지 너무 아, 오래돼서 그래 <웃음> 내가 연기만 했어 이렇게 움직여요 예쁘게 찍힐걸 아니 움직여 <웃음> 아, 진짜. <웃음> 다 하고 있어 아,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하나도 어 하나 아, 왜돌게 돌, 기 하는 네 이거 꼬마 꼬마 꼬 완전 얼굴만 가까이 응. 얼굴을 난난미를 잃어봐 진짜? 응. 응. 오케이 어. 응아데 근데... <웃음> 표정, 표정. <웃음> 야너석 <웃음> <섭수> 오케이 시름이너 시름이? <웃음> <너> 시름이? <웃음> 미길래아 진짜 웃기네 <웃음> 그리고 이, 지금 <웃음> 좀만 밝게 가볼게요 마지막장난 웃는 거소우씨을수 있어요? <웃음> 저, 저 미소를 잃어가지고. 아니, 여, 아니 배고파서 그래 저 때린 거 아니에요. 끝. 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드디어 퍼로로 퍼스트 러. 화보가 끝이 났습니다. 네. 어, 음.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싶어 해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신 남매, 현실 남매 케미 아마 이제 갈증을 해소하실수 있을 것 같아요. 8월호 퍼스트룩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어 예쁘게 예쁘게 찍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 그럼 8월호 퍼스트룩에서 만나요.